안녕하십니까 커방이 고팡이 여러분들형 커방이유 인트로 록 같아요 네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가물치를 잡아서 한번 추배를 해볼 겁니다 근데 제가 사실 가물치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겨울에도 여러 번 잡으러 갔었는데 겨울에는 가물치가 동면을하기 때문에 항상 실패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날이 요즘 풀렸잖아요 그러면 가물치가 슬슬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가물치를 딱 잡아가지고 바로 한번 축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려면 지금 바로 가물치 잡으러 가도 되는데 혼자 가기치로 같이 가요 네 까이 목소리 계속 해야겠네 으내 네, 개빡치게 자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가물치를 잡으러왔는데 가물치를 또 굉장히 잘 잡으시는 분이 한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니 <웃음> 아빠입니다 아왜 상렬이 형이라 안 하세요 형님 아 상렬입니다 <웃음> 자 그리고 아이 여러분 브리다아브리 그리고 또 족대 여신 족대 여신 <웃음> 이제 인사도 해주시네요 저번에 카메라 치우라고 막 뭐라 하시던데 <웃음> 개구리죠 이러면서 <웃음> 자 이렇게 해서 가물치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형님 여기 길 맞아요? 아휴 <웃음> <어휴>, 아니야 <웃음> <웃음> 아니요 오오오오 <웃음> 선생님 이렇게 아픈 데에는 가물치 없죠? 무슨 수도 있죠? 데 나오면 진짜 잡기 힘들겠다 어,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가물치가 구석이 있죠 저런데 숨어있다가 밤에 먹이활동을 하기 때문에 요런데 진짜 쉬고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개꿀이요 기대해도 좋아요 오늘 한 매달 닷쪽를 잡을 것 같아요 아 불안하다 항상 이렇게 말씀 하면서못 잡으시던데 <웃음> 저는 마음 다 잡고 왔습니다 가물치 무조건 잡아야 돼요 어뭐 있어요? 펄족이요? 파마늘의 펄 어? 조개 찍으면 안 되는데? 아 조개 찍으면 조개서안 나와요 <웃음> <웃음> 어 뭐야 이거 이게 뭐예요? 아 그냥 쉬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 손으로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아이 런아 이런... 호주 갔다온힘 보여주세요 네. 잡았다 이거 <웃음> 얘네가 진짜 천천히 다가가야 되더라고요 절대 안 쉬워요 손으로 잡는 게 근데 채니 형님 이 진짜 손으로 엄청 잡아요 가물치는 손으로 잡아보셨어요? 가물치는 손으로 잡으힘들어 힘이 좋아서 확 치고 나가가지 가지고 어 여기 있다. 보여주시겠어요 형님? 요즘에 손으로 안 잡아가지고 <웃음> <웃음> 밑밥 까시는데 형님? 어, 어디 갔어? 어, 아 사라졌다 아, 아쉽다 아 <웃음> <웃음> 자존심을 챙겼습니다 그... 오얘 얘 뭐예요? 샨바자, 샨바자. 내가 잡을게 어, 어, 어. 거기 대봐요 어, 어, 어. 너는 뭐잡아 <웃음> 참았야 <웃음> 뭐야 이거? 이거 어, 뭐예요? 누친가? 참마자 같은데? 참마자네 어? 참마자 맞아요, 맞아요. 루치는좀더 어... 입술이 두꺼워요 엄청 어, 크다 뭐야? 참마자 이렇게 큰거 처음 보는데 챙길까요 형님? 챙기면 부정타 아 역시 가물치 잡아야지 아... 모래무지모래무지하면 잡아야죠 어디요 어디요? 불행손 재도전 머리 잡아야 되는데 머리? 머리 머리 잡았어? 아유, 와 이게 모래무지인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매운탕 먹으면은 아들리아더라고 기가 막힙니다. 모래무지 또 있어요? 와 형수님 이걸 찾았다고? 와 이거 앞에서도 안 보이는데 대가리 대가리. 아나 지금 벌레 삼는것 같아. 아, 아 나졌어 나졌어. 아 장난. 그랬어 나졌어. 이야 큰일. 어, 형수님 뭐또 찾으셨어요? 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오 있네. 오, 예. 어 뭐야 아 뭐야 아 그냥 그렇게 어, 잡... 있었네. 어 아, 뭐야 우와 우와 우와 야, 야, 아파 땡콩 맞아 잡으면 부정타나요? 부정 오케이 오케이 오늘 어, 오로지 가물찌 잡고 나서 부정타인데 <웃음> 이제 슬슬 뭔가 가물치 존이다 가물치안 부신지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형님? 며칠 전에 잡았지 얼마나 했어요? 한 6장 컸네요 그래도 꽤 여기다 살려줬으니까 나올거야 5cm 커서 나오겠네요 가물치들은 습성이 그렇게 막 멀리 다니지 않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나온 데 있을 거예요 왜여왜여 형님? 가물찌. 가물치요? 어 뭐야? 지금 여기 약간 부주죽했죠? 부리드물기. 네, 부주죽했어요. 있어 있어 있어. 왜 있어 있어 아! 형수님 족대 피면서 오시는 준비된 여자. 족대를 부리님 있는 쪽으로 펼쳐야 될것 같아요. 아니요 아직 여기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발로 밀어드릴까요? 네, 여기 밀어야 될것 같아요. 오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저 이쪽 볼게요. 잠시만. 나가는거잘봐 나간 거. 네, 아니 나간 거 없어요. 어 이거 뭐야? 이거 붕어 죽은 거죠? 버려. 오 있어 여기 있어. 오 가물치 가물치 가물치. 뭐야 뭐야. 야 가물치야 가물치야. 잡아 잡아 잡 그쪽 막아요 어 잠깐만 어디로 나왔어 볼 있어요 가물찌 맞아요? 가물찌 맞아. 맞아요 봤어 봤어 한 5자 이상 됐어요 잠깐만 나 붕어 잡았는데 붕어요? 버려주세요 빨리 버려 <웃음> 부정, <산> 거야, 부정, <웃음> <산> 거야, 부정 <웃음> 탄 거에요 부정 탄거 보셨죠 형님 근데 제 다리 사이로 이렇게 오. 나간 거 일단 밖으로 이동시키는 거죠 밖으로 나가면 잡기 쉬우니까 와 여러분 진짜 있어있어있어있어 <웃음> 있어, 있어, 있어. <웃음> 오, 오, 맞는 거 같아요 맞는 거 같아요 가만 있어 가만 저러 간다 아, 이거 100% 잡았다 가물찌 맞아요? 가물찌야 가물찌 계속 가물치. 보고 네. 계세요 어디 어디 <웃음> 아또 여기로 들어갔네 리치네끼 이거 야 얘가 이 좁은 데서 어디 갔대 와 얘도 진짜 기깔나게 숨는다 자 여러분 일단 결국에 지금 놓친 상태인데 뭔가 밖으로 나갔어요 이거 확실히 저 구석 다 뒤졌는데 튀는 게 없는 거 보면 아 그래요? 자 여러분 얘는 내려오면서 한번 볼게요 어차피 얘가 이 주변에 있다고 하니까 어디에 쳐 박히지만 않으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아이고 귀엽다 얘 파도 맞는 거 보세요 아이고 귀여워 어유 꺼져 진짜? 귀여워 헐 너무 귀여워 조금해? 예, 네 진짜 조금해요 한 20cm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콱콱 예, 예. 콱, 머리 꽉 콱. 잡았어요? <웃음> 와가물치 잡았다! 야, 이야, 귀엽다. 진짜 귀엽다. 저가물치 잡았습니다. 어, 이제. 브린. 그래, 브 그래, <웃음> 이거 키우세요. 키우고 싶은데, 얘가 엄청 많이 커지잖아요. 그니까, 러 나중에 크면은 황소개구리 많은데 방생하면 더 좋은 일이잖아요. 황소개구리 먹으니까얘네가 그럼 응. <웃음> 나중에 커서보자 <웃음> <웃음> 내가 널 키울 자신이 없다. 아 그래도 새끼라도 봐서 다행이다. 새끼 너무 귀엽죠? 크면은 엄청 커지면서 징글징글해집니다. 그럴 땐 먹어야 돼요. 먹으면 맛있어. 형님, 거기 없죠? <웃음> 아, 리발리게 너무 아깝다. 컨텐츠 끝날 수 있었는데. 왜요? 아니야? <웃음> 10년마다 빨리 태어날거 <웃음> 포인트 이동해볼게요 저런 포인트 이동했는데 형님 처음 오시는 곳이에요? 와보긴 했는데 네 정확한 표심을 몰라 조심해야겠구나 자, 이런 데 하실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와 여기 근데 깊다 여기는 와 진짜 무서운데? 헤, 헤, 형님 어 괜찮아 <웃음> 보이는 데 가실까요? 어, 네. 네 자, 여러분 세 번째 포인트로 왔는데 어우 냄새가 왜 이래? 너, 냄새 너무 심해요 자, 여러분 근데 저번에 여기서 잡았었거든요 여기 깊어요 형님? 아니 깊진 않아 그런데 오실 때 이렇게 지형을 아시는 분이랑 같이 와야지 모르다 오면은 그냥 쑥 빨려서 죽는 거예요 그때 이쪽에 되게 얕은 데서 애가 또알이 틀고 있었거든요 와 근데 여러분 물이 너무 더러워 하지만 오늘 봤으니까 무조건 잡습니다 오늘 잡을 때까지 집에 안가 절대 안가체니 형님의 피를 말려야겠군 두분 걸어간 게 너무 힘이 없는데 혹시 생물 유튜버 한거 후회한 적 있으신가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너무 힘들어요 진짜 이 생물 유튜버 근데 나오면 또그 희열 때문에 멈출 수가 없는데 진짜 돈한 100억 있어도 나 이거 그래 할것 같아요 100억 있으면 뭘뭐 해도 될까 <웃음> 아 그게 맞네 100억이 있기 때문에 하겠구나 저 끗발이 끄빠리, 개 끗발이라고 처음 나오고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잡았어야 됐어 다른 포인트로 가나요 형님? 어 그런데도 있어요 가물치가 있지 형님 근데 오늘 메다크 바까 잡아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이제 저희 진짜 포인트이기어은 <웃음> 맨날 못 잡으면 진짜 포인트 간데. 돼자 그럼 마지막 포인트를 이동해볼게요 나삭나삭자 여러분 지금 포인트 이동하면서 제니 형님 차를 따라가다가 차를 놓쳤거든요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그레야네 그래. 형님 어디세요 형님 여기 쭉 와봐 그러면 차두대서 있을 거예요 우리 구독자님도 오셨거든 아 진짜요? 아, 형님 구독자예요 아니면 저희도 알아요? 너네도 알지 아, 아 그럼 오케이요 <웃음> 자 여러분 지금 네 번째 포인트 왔거든요 여기가 마지막 포인트란데 여기서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어, 저기 계신다. 아, 형님. 근데 이런 데 <웃음> 그러니까요. 여기 계곡 같은데. 오, 여뭐 엄청 많은데요, 피름이 아, 안녕하세요. 아유, 처음에 뵙겠습니다. 우리 아, 처음 뵙겠습니다. 구독자님이셔. 아, 아, 클겠했습니다 아, 자, 감사합니다. 그거 보여드려야지. 아 최고, 최고. 아, 감사합니다. 아. 저한테 25,000원 주신 분이에요. 두개 아, 왔어요. 네. <웃음> 5만 원. 와, 여기 개구리 널려 있다. 그래, 이게 연천이지. 윤이 정화되지. 예. 네, 어우. 근데 뭐꼭지 이런 거 많겠는데요? 여기가. 어, 종이가 와 근데 여기에 가물치가 있다고요 형님? 여기가 메기도 좀 나오고 아 메기도 나와요? 메기 나오고 장어 나오고 저번에 한번 여기가물치를 한번 잡아봤어요 오, 오 진짜 있구나 취미로 많이 나오시나봐요 아니 많이는 안나오고요 아니 일주일에 한두번세번 번 정도 많이 나오시네요 <웃음> 나는 지금 오자마자 아, 좀 쎄한데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경험하신 분이 딱 말씀해 주시니까 아, 진짜 나 이거 형 아니 형님 말도 믿었죠 당연히 내말안 믿었잖아 알비삐죽으세요 <웃음> <비중으로>, 형님 <웃음> 어, 이거 뭔가 느낌 좋은데?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포인트 되게 좋다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 너무 좋은데 어 뭐야 통발인데요패통발이죠 개구리 개구리 <웃음> 귀여워 얘 만져도 가만히 있어요 그죠 여러분 안에 애들은 꺼내서 살려줄게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꺽지다 꺽지 아 꺽지 새끼구나 우와 이야 야야 처음 봐요 꺽지 새끼 아니 여기 근데 그냥 이름만 개고기고 아까랑 사는 물고기들이 똑같아요 가물치 나올 것 같은데 밟아서 있으면은 튀어나오게 해야 되는데 왜왜왜왜왜 어? 왜왜 아! 가물치? 가물치 거짓말 말 거짓말 가물치 안 어디 여기 오오오 뭐야 아잡아잡아 어떻게 잡아 이거, aproxim, 이거 누가 찍었어요 제가 잡을게요 네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야, 뭐야. 개코 개코, 개코, 개코. 개코, 잠깐, 개코 잠깐만 잠깐만 오개코잠야야야야깐 어, 어. 야, 뭐라 뭐라 뭐라! 나야 나야, 나야. 아! <웃음> 오, 개코. 아유, 와 대박! 와! 하하하하! 와 개커! 아이 와 역대급 크기에요 역대급! 진짜 크다! 아, 이런 크기 처음 봐요. 이거 이거 한 팔자 되지 않을까? 팔자 될것 같은데. 와와 미쳤어! 어이 아, 예, 좀 상했네. 영예싸움 했나 봐요. 이것도 잡았네 같이. 뭐야? 어얘나주세요나주세요 아, 예, 먹이로 잡아놓은 거야 같이. 와 형님! 진짜 가물치 있네요. 있다니까 와! 야 이거 말도 안 돼. 와! 오야야야 야, 야. 구랑이다 구랑이. 얘가 물 없을 때. 이게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이동하네 나이가 있으니까 이거 쓸줄 아네 물로 가면 발로 한대 차주세요 아, 아 무서워하세요? <웃음> 아니 물에남 아, 거는 이반한 거였어요 <웃음> 가슴지러이 쓰잖아요 예 이렇게 걸어가는 거구나 고대어처럼 써가지고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예요 이게. 와 이거 근데 들어볼 수 있을까? 예물 가로 간다 어 뽀찌야 뽀찌야 와, 발견한 애도 얘보단 작았던 거같아 얘보다 작았어요 어예그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미쳤는데? 근데 이거 고대어 약간 피라루코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와 여기 있다고? 들어보시죠 한번 제가 들을 수 있을까요? 어, 무섭네. 얘 물어요, 형님? 입쪽에 손대면 안 돼. 아, 진짜요? 어, 아장나. 이런 거 생선 잡을 때 살살 이렇게 들라고 했거든요. 야, 야, 나. <웃음> 양손으로 아가미를 잡는데. 이렇게요? 네, 아가미 바로 위에. 아가미 손대면 다치지 않을까요? 어차피 먹는데매. 아니요, 제가 다치지 않을까요? <웃음> <웃음> 그렇지. 와, 오, 오 진짜 크죠? 이거 대박이죠? 어땠고. 와, 여러분, 이렇게 가물치 잡았습니다. 이게 진짜, 와, 이런 크기를 잡았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 여러분, 이 가물치가 메다까지 거의 자라죠 메다 이상 잡아요. 요 정도면 거의 성체죠, 근데? 완전 성체죠. 근데 저번에 요거랑 크기는 비슷한 거 잡았는데, 빵이 이렇게 굵지 않았거든요? 그죠? 그때도 어. 형님이랑 같이 잡았는데. 그치. 와, 여러분, 드디어 가물치 잡았습니다. 미쳤어요, 사이즈. 오, 미안해, 미안해, 미안 불이 한번 들어보셔야죠. 장갑 낄까요? 난 장갑 낀다. 아이씨. <웃음> 아, 형수님. 아니, 장갑 진작 주지. <웃음> <아니, 형수님, 웃음> <웃음> 아니, 난 잠깐 완전히 <웃음> 내가 아까 형수님 손 잡아줬다고. 그러면 인정 다음에 어디 위험한데 올라갈 때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와 아, 형님 역시 말이 안 나와요. 진짜. 아, 아 진짜. 얘기해. 아,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아, 야. 야잡기 얘... 쉽지 않다니까요. 왜 이렇게 두꺼워? 어, <웃음> <웃음> 멍들었다. 멍들었네. 와비드럼이봐와 이거 진짜 용이에요. 용. 와 이제 풀어줄게요. 아, 야, 야, 야. 아 아 <웃음> 어, 조심해 조심해 얼굴 한대 맞았죠? 하 <웃음> 싸대기 한대 올리더라고 아말르면은 아. 오! 오 도망갈것 같은데요? 여기 족대에 넣어서 해주세요 브리님 아니야 야 일로 와봐 여기서 형이고 뭐가 없어 형이라 해야지 지금은 형형 <웃음> 어. <웃음> 여기 족대에 넣어줄래? 고마워 리발레키야 <웃음> 안돼 안돼 안 돼. 지금 점액을 채워주는 행동입니다 점액질이 안말르면물 밖에서도 막 2-3일도 버틴대요 어차피 얘네는 호흡을 폐로 하기 때문에 물 속에서 안 하고 위로 올라와서 호흡을 하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할수 있는 와 이거 진짜 무섭다. 근데 밖에서 그냥 돌아다니 면 만나면 오막장 뜨면 질것같아 무조건 지죠. 나도 한번 들어보자. 아 형님 들어보셔야죠. 아니 형님은 장갑안 끼실 줄 알았는데 비린내 나잖아. <웃음> 아 개로 같은 냄새나. 이게 다 형수님 탓으로 뭐라고 하고 싶은데. <웃음> 와 이거 진짜 미쳤어요, 미쳤어요. 누가 들어도 미쳤어요 이거. 진짜 이야... 오랜만에 이런 거 보는 거예요. 형님 최대 사이즈는 아... 몇 cm죠? 메다 넘는 것도 잡아왔어요오 아, 어, 진짜요? 15년 전에 형 15년 전이면 저희 달고나 처먹을 텐데 학교에서. <웃음> 구독자분도 한번 들어보셔야 되죠. 그래요? <웃음> 아 들어보셔야죠. 한번. 같이 오셨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아유, 이게 제가 봤을 때 구독자분의 운으로 잡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그 기운으로. 오! 오. 아. 아름다운 밤입니다. 웬트 혹시 준비하고 오셨나요? 아니요. 아, 니요 자, 이제 마지막 우리 형수님 한 번. 아니. 와, 근데 진짜 보렘이 손이랑 병아하니까 엄청 두텁다. 그러니까 아, 손이 작은 거 아니야? 아, 손이 작은데? 손이 작은 아이, 단풍손이네. 나손 커. 다몸송이네 <목소리> 근데 어디다 담아가냐? 담아갈 거 있어? 아니요 족대 그냥 아족대에 가로... 그냥 해야 되나? 자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지금 여기는 더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요정도 한 마리 잡았으면더 이상 욕심 안 내도 될것 같거든요 아 그리고 오늘 너무 진짜 고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아우 어우 우리요 아유 진짜 덕분에 잡았습니다 구독자님 아유. 혹시 이런 거 유튜브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유 제가 하기엔 너무 어려운 직업 같습니다 아야아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자 여러분 바로 들고 가서 한번 먹어볼게요 <목소리>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초대형 가물치를 잡아왔습니다 와 여러분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이미 죽었거든요? 와 여러분 이게 크기가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무늬가 뱀이야 그래서 가물치가 영어를 뱀의 대가리를 닮았다그래서 스네이크 헤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종류만 이렇게 좀 크고 외국 종류들도 큰 것도 있지만 작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애완용으로 많이 키워요 제한 뱀이 딱 20이거든요 75에서 8 정도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일단 이 거대한 녀석으로 제가 뭘해 먹을 거냐 가물치의 살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거의 육고기 수준이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요걸로 오늘 닭도리탕처럼 해가지고 가물치 도리탕을 먹어보자 자 여러분 이 가무치를 손질을 할건데 내가 할래 네, 내가 진짜로? 나소질 있다고 했어 <웃음> 자이전 영상에서 빙수님한테 은혜가 배우고 갔거든요 그래서 빙수님이 너무 착하셔가지고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신감이 아주 붙어 가지고 그러니까 해야지 헌톱밥 대로 먹는거야 <웃음> 자 여러분 이제부터 역할 바꿀게요 개꿀 이이이 <웃음> 야. <웃음> 잘 배웠다 <웃음> 아 이거 준비한 거꽤 웃기네 혹시 여러분 이 전편 안 보신 분은 한번 보고 다시 오세요 그러면 다시 재밌어집니다 <웃음> 오 이렇게 딱딱해? 어, 무서워. 아니야 엄청 딱딱해 야야 무서워하지마 은혜야 정신 차려 헤이 헤 아유 쉬이야 <웃음> <오, 또야. 웃음> 머리는 완전 도리가, 돌이지 진짜 돌이다 어, 머리는 돌이요돌 특히 윗부분 있죠 와 소리 들리시죠 어때? 근데 어차피 이거 포뜰 거다 포, 포 뜨는데 비늘이 큰 애들 있지 이런 애들은 디스토마가 많이 있어가지고 어, 이거 칫솔로 치크치크 치크, 치크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칫솔로 닦았어? 빙수인 거에서? 아니 그냥 <웃음> 아니, <왜 웃음> <웃음> 겁이 많아서 나는 가물지 칫솔로 닦은 거 처음 보는데 떼어놔서 근데 이게 근데... 닦이는 거 근데... 같지 않아? 이걸로 닦을까? 야야야 수세미로 누가 닦냐? 이게 사실 칫솔로 비늘을 닦는다고 해서 디스토마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 그러면 가자 다시 조심해야 돼 미끄러워 썰어 아니, 야 <웃음> 아니, 음... 아... <웃음> 어, 예. 아... 예. 야 아니, <웃음> 어, 야 아니, 야 아니, 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미안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파서? 끊었어 오오 역지 멋있어요 동반누자 <웃음>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좋은 곳으로 가서 내 뱃속으로 잘 들어가요 리침기 아니야 이거 어때? 멋있었어? 멋있었어요 신호가 신호? 신혼? 아 그냥 이렇게 말해주면 그냥 그런가 봐요. 야지자 <웃음> 일단 머리는 쓸모가 없거든요 그래서 야 수고는 같이 넣는 거야? 어 우선 여기를 따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롱코가 여기까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가위로 따줘야 될것 같습니다 어. 와 소리 이게 무슨 천 찍는 거 같아 맞지? <웃음> 어쟤 이제 들고 내장 빼러 가야지 내가. 머리 쌓여 있는 거봐아 <웃음> 무서워 오토야 어, <웃음> <웃음> 우와 엄청 크다 저거 어머 어머 어, 어. 앞에 보고 해야지 네. 와 근데 머리살 장난 아닌 거 같은데 여러분 이게 머리살입니다 이게 다 살인데 와 아깝다 먹어? <웃음> 죄송해요 여기를 뜯어줘야 되거든요 살로 긁어주면 돼요 <웃음> 피를 떼줘야 비리지 않거든요 자 그리고 칫솔로 여기를 조져줘야 됩니다 맞지? 어 그거 장이다 잘라 잘라 뽑을거야? 오이걸 뽑히네 뽑난 가위로 다 잘랐는데 안뽑혀서 역시 너 진짜 어, 기집나 죄송해요 여러분 회로 먹었을 때는 이렇게 물이 많이 나오면 안 되는데 어차피 이거는 회로 먹을 게 아닌 거기 때문에 살이 좀문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지금 죽자마자 한 거거든요 엄청 싱싱한 상태예요 플라이어 그래 와 여러분 이게 다 살입니다 미쳤죠 오 만져봐 여기 엉덩이 만 찍은 것 같아 <웃음> 진짜 얘네가 이제 이거를 손질을 할 겁니다 동작그만칼 뒤집어 봐. 너도 내칼 잡다. <웃음> 이렇게 이러려고 손질한다. 기를 만들어주라고 했어. 어허허허. 잘 되고 있는 거 같아? 응. 오, 야, 이씨, 장난 아닌데? 내칼 아직 날 좋지? 하도 어, 안 써가지고. <웃음> 와, 은혜야 너 장난 아니다. 내 장난 이지 야, 일어나라 너. 여기서 자냐, 지금 엄마, 아빠 일하는데? 산책? 잠깐만. <웃음> 오야너 미쳤냐 진짜로 은혜야? 패치 차려도 돼? 아직 안되네야 <웃음> 리코더 탄다 리코더야 실로폰 <웃음> 여기 뼈를 칼로 할때드르르 소리 나게 타는 거를 실로폰 탄다 라고 하거든요 와얘 미쳤다 진짜 김은혜 야 김은혜 냉정기 <웃음> <웃음> 우와 얘 이거 연주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웃음> 이야 톡톡이 <웃음> 톡톡이 갑니다 톡톡 이야 와 김은혜 선수 톡톡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무로이자 <웃음> 여러분 은혜가 손질한 겁니다 야, 은혜야, 그리고 어, 근데 너라서 이게 진짜 잘해 보이는 거야 사실 막 <웃음> 엉망진창인 거야 근데 빙수이도 얘기했잖아 처음 치고 너무 잘한다 근데 여러분 촬영 끝나고도 얘기했어요 와 은혜 진짜 잘한다 아 맞아 <웃음> 진짜였어 <웃음> 손 괴롭같네 아 이게 어 이게 어떤 거 같아? 톡톡이로 어. 아 그러네 여기는 뼈가 다 날라갔네 원래 톡톡이로 다 치고 왔었어야 되는데 어... 여기서는 내가 힘이 빠져가지고 얘가 조금 작은 감을 치였으면 다 했겠지 <웃음> 개빡치는데 얘가 아주 큰 감을 씌여가지고와 <웃음> <웃음>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어요 어때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잘하더라고요 섬세하게 오 너한테 또한번 반했어 당첨 <웃음> 스스러운걸못 참는구만 아, 소름 끼친 거였어 아 예뻐 어. 아, 사랑. 일로 와봐. 아, 미안, 미안, 미안. 자, 여러분, 근데 지금 요거 하나만 먹어도 충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 하나만 마저 포를 두고 요거는 지금 바로 냉동실에 얼려서 나중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은혜야, 근데 이거 뼈 바를 수 있겠어? 어, 뼈모는 거야! 빙수님이 <웃음> 사람 하나 만들었네. 맨날 앞에서 촬영하고 하기 싫어했는데 재미를 느끼다니. 근데 우선 이거 말고 어. 이거 먼저 하고 해야 될것 같아 거. 어, 호호호. <웃음> 포 먼저 따줄게요. 어때? 깔끔할 것 같아? 어. <웃음> 안으로도 칼을. 니가 뭔데? 아, 소리 소리 소리. 아 너무 무거워. 아삭짜무라이이우 <웃음> 와. 여기 아, 아, 한 번씩 나갔네요. 가죽 봐봐. 우와. 여기 이렇게 문신 하나 해줘. <웃음> 왜 되진 않아? 어... 아, 싫어. <웃음> 여기에 가시가 있다. 그럼 거기 V 자로 잘라내야겠네. 오 셰. 그리고 또. 자랑는척한 <웃음> <웃음> <한번> 해봐. <웃음> 당구 치는 것 같아. <웃음> 와, 이거 100개 넣는다고? 우와! 여기까지 뗐다. 괜찮아, 괜찮아. 이게 내장막이라고 해가지고 어차피 버려야 되는 거야. 음... 없어, 뭘? 이제? <웃음> 두더지 같은. 없는 거 같아. 오! 지금 이거는 다 지금 생살이란 말이죠. 잠깐만, 가위바위보. <웃음> 와, 야, 오마카세 집이죠? 예! <웃음> <웃음> <웃음> 자, 수분을 이렇게 쫙 예쁘게 빼주고. 이거 그냥 이렇게 걸어놓자. <웃음> <웃음> 자, 이제 얘를 먹기 좋게. 몇 끈이요, 몇 끈? 아, 세금만 주세요, 사연이몇금이요 독, 독, 독. 뭐야? 가시 있지? 있어. 잠깐만, 아직. 가만있어. 뭐 남도일인 줄 알았네. 와, 지금 가시 하나 발굴하고 있는 거야, 저거? 진짜 리치네키니? 와, 이 조그만 걸 발굴해야 돼. 자, 이제 딱 멋있게 잘라주세요. 야 <웃음> 입으로 소리는 왜 내는 거야 은야 뭔가 잘하는 척자 <웃음> <웃음> 됐다 은혜야 이제 요리까지 할래? 아니 제발 아 싫어 아, 나할줄 몰라 닭도리탕 그래서 그래 이 새끼가 이제 편의살려고 하네? <웃음> 아니야 내 등이 업버서 넓잖아 맞아 닭도리탕아 걸려들었어 <웃음> 프라이팬 <웃음> <웃음> 와 여러분 이거 안 뚫려 은혜 이거 한번 해봐 이건 진짜 안 뚫려 어 <웃음> 냄새 좋다 아, 미친놈 야 이거는 콘칩이요? 이거 꼬깔콩이지 무슨 꼬깔콩이요 아, 자 여러분 은혜가 손질한 감물치는 저기다 옮겨주고 자첫 번째 재료는 어? 남자 어? 어 좋아! <웃음> 남자를 아주 깨끗하게 씻고 감자 떨어뜨리지 마자 라삭 사물라 혹시 해주시나요 은혜님? 나 그거 제일 싫어하는데 저 은혜님 팬인데 저은둥이형 제발 한 번만 해주세요 떨어뜨리자마자 <웃음> 라삭 사물라자양파 <사무라이. 웃음> 떨어뜨리자마자 라삭 사무라 <웃음> 라삭 사무라 <웃음> 라삭 사무 <사무라이. 웃음> 적당한 크기군 <웃음> 옳지. 그냥 이 감자 여기 넣어야지 감자가 먼저 들어가 후라이팬에? 어. 그럼 후라이팬에 가자 빨리 와이 새끼야 <웃음> <웃음> 아 <아이>, 죄송합니다 와이팬 <웃음> <화이 벤 깨! 웃음> 아빠 청.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저기 기름 좀 튀김 인데 괜찮아? 어 우와 저거 섰다 먹었었어 오오오오 오, 오, 진짜 난리. 랄... 아이씨 아, 하나 둘 부풀풀 롱롱롱 이 감자를 저기로 가져가야 되잖아 네. 저기까지 갈때 재밌게 가봐 저기까지 거리는 1.5m <웃음> 하나 둘셋1 8발통 <웃음> <웃음> 진짜 너 월급 인상 두 배. 제발 좀. <웃음> 와라라라. <와랄랄라. 웃음> 와라라라. 오 왜? 잠깐 끌게. 왜왜 왜, 왜? 양념장을 안 만들었어. <웃음> <자>, 여러분 재료가. 제로만... <웃음> <무빙. 웃음>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왜 껴들어? 다시 해봐. 재료 모빙. 성훈아 그 혀만 잠깐 딱 아, 풀어줘. <웃음> 아 진짜로 혀만 풀어줘. <웃음> 아, 혀, 여기만. 그게 더 힘들어. <웃음> 성훈이나 할수 있어? 난장 개높피드네 <웃음> 난장 난장 여신상이네 난장 반컵 모어버섯 라진마늘 <웃음> 너피드는거 재밌는데? 한큰술 로쭈가루 야 이거 무빙 재밌다 카메라 한큰술 다음은 뭔데? 롤탕! <웃음> 한큰술 한큰술 로로랑 랑기름 <웃음> 로로람 어. 한큰술 로쭈 <웃음> <웃음> 전신 하나만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셋 로쭈 <웃음> 쭈루쭈루 졸리고, 졸리고 졸리고 다 됐어? 이것도 이제 넣어야 돼왜 벌써 넣어? 어. 우와 생선비린내 강아지들 좋아하거든요 상마날로아 이게 상... 카메라 때문에 무서워 거구나 아닌 거 같은데 아. 내가 들고있을때어상마날로 카메라 멀리 뺐는데 야 거기서 뭘 야려 <웃음> 그래 얘를 양념이 좀 배이게 볶아주는 거예요 닭같다오 어, 진짜 닭 같아. 저번에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쫄깃쫄깃하고 진짜 육고기 같더라고요 먹어서 양파는 그냥 썬 거야? 어 보여주고 <웃음> <웃음> 이게 지금 간장 색깔인데 양파 넣으면 색깔 이 변해 거짓말 자여러 지금 약간 간장 색깔에 고추기름을 띄운 그런 느낌이거든요 양파는 무슨 색으로 바뀐다고요? 닭볶음탕의 그 주황색 자 한번 그러면 이따가 은혜 구라를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양파 넣어줄게요 네 라라라. 조금 끓으면 돼 이제? 응. 자 여러분 조금 이따 한번 볼게요 아 제발 변해야 되는데? <웃음> 변했어? 아씨 안 변하네 <웃음> 그 아. 문제가 아니었나 보다 <웃음> 다 됐어 이제? 가물찜 볶음탕 자로러리께서 제가 정말 손질 너무 힘들게 하고 이렇게 만든 가물집 볶음탕이 <웃음> 완성되었습니다안 내려가 안 내려가 <느려. 웃음> 안 <느려>. 안 <웃음> 다시 <다지> 정정해 여러 <웃음> 은혜가 진짜 고생해서 만든 가물집 볶음탕이 완성되었습니다 은혜가 손질 진짜 소질 있는 것 같아 진짜 나 깜짝 놀랐어 저만한 거한거 거 쉽지 않아 다음에는 참치를 해 <웃음> 중간 단계 없이 바로 빙수님으로 갈라하네 그냥 그냥 해보는 거지 뭐 <웃음> 은혜가 너무 재밌어하는게 보여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앞으로 손질 같은거 할때 제가 안하고 은혜가 할 생각에 너무 신이 나고 좋습니다 <웃음> 너도 신다 <신나. 웃음> 어, 맨날 너못하거 보다가 <웃음> 자 여러분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제니 형님이 고생해주시고 은혜가 고생한 고걸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육고기지? 응센 음. 이렇게 끓였는데도 살이 뭉개지잖아요 국물 한번 먹어봐 아 국물 그래, 그래.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맛없어? 아씨 어쩌라고 이씨. <웃음> <웃음> 맛있어 맛있어 약간 밥이랑 먹으면 가장 좋은 맛 짠데 거부할 수 없는 여러분 요거 있죠? 돼지기 같아 오 어, 돼지기야 <웃음> 자 요거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그거 같아 순살 야 우와 가물쥐는 먹을 때마다 감탄이에요 제가 저번에 불고기로 먹었었고 사닭기로도 먹었었거든요 육질이 그냥 고기입니다 고기 완전 고기야 그냥 난못 먹겠어. 왜? 이 요리를 하면서 맛이 뭔가 너가 손질하고 아, 네. 살짝 살아있었는데. 아무치야 어, 음. <웃음> 미안해. <웃음> 널 헛. 헛되게 쓰진 어 그래 너무 잘 썼어 그리고 또가물치 녀석들이 남자의 스태미나에도 굉장히 좋아야 진짜 너스테미나다 <웃음> <웃음> 남자에 좋고 잠시만 이거는 너한테 하 얘기가 아니야 우리 가물치한테 얘기하는 거야 우리 가물치가 <웃음> 헛되게 쓰이지 않았다 헛되게 때문에... 쓰이겠다 얘 미안하다 <웃음> <웃음> 가물치야 너를 위해 꼭이세를 만들게 <웃음> 미안해 <웃음> <웃음> 여러분 귓말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닭같대요너 조금 먹어볼래? 조금 맛은 봐봐 너가 진짜 힘들게 손질했잖아 이거. 여기 딱 올려가지고 <웃음> 추룩추룩 <웃음> 어때? 맛있어 고기의 식감은 어때? 닭에서 결이 있는 어 맞아 맞아 닭가슴살보다는 조금 연해 근데 닭물렁살보다는 조금 더 뻑뻑해 딱고 그 식감입니다 여러분 잠깐 얘네들도 부위가 있을 거 아니야 이 말려있는 부위 이게 뭔가 팽팽팽팽 팽팽팽 오라이팬 놀이 이세 둘 이세 이세 두명 낳고 싶어? 만든다 하나 만든다 하나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보이는 조금 다를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후배랴 자 음! 아까 제가 먹었던 것보다 훨씬 부드러워 닭의 물렁물렁 한 다리살 같은 약간 그런 느낌 찬 아, 참고로 여러분 이렇게 체니형님이 너무 도와주셔가지고요 감사 인사 한번 전화 통화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주무시다? 어아 형님 잘 갔어? 아예아가물치 지금 먹었는데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지? 아이 그럼요 <웃음> <웃음> 형님고생해주시덕이죠 별말씀을 아 <웃음> 형이 네. 영상 하나 보내줄 테니까 그거 네. 한번 봐봐 영상이요? 중요한 아. 영상이거든 아 그래요? 보고 나중에 연락해 아. 네 알겠습니다 <웃음> 네 무슨 영상? 몰라? 무슨 영상이지? 아이고 형님이 또 무슨 영상을 보라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 뭐야 이게 황이야 봐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냥아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 중에 가물치를 메다급을 잡으셨다고 해가지고 왔습니다 가물치인지 모르고 잡으셨다고 했죠? 이제 돌아와서 이제 네. 가서 네? 이게 아픈 수 밀려오는 거예요 회사 모르겠다 들어가지고 이제 별쳐 메고 나왔는데 표머이가 가물치였던 거예요 가져가도 되죠? 그 <웃음> 후회 안 하십니까? 아예요아예요 아, 아. 맛있게만 드셔주세요 <웃음> 100만 유튜버 돌카하는 느낌이 없으세요? 제가 꼭놀래겠습니다아하하하할 <웃음> <웃음> 거야 뭐. 건지려도 멀리 안 도망갈 거예요 요 근처에만 있을 거니까 자올 때까지 전화 왔다 저희 구독자면은 케이요 <웃음> 제들이 속을까요? 저희가 분위기만 잡으면 될것 같아요. 그럼 가물치도 나온다고 말씀 해주세요. 저번 한번 여자 가물치 도 한번 잡아. 진짜 크죠? 이거 대박이죠? 와, 이친 가물치 있네요. 있다니까. 음, <목소리도> 아름다운 밤니다 있다. 음 개쪽 팔리다. 음